이 무엇고? 이 무엇고? 아까 조지신 법문 가운데는 판치생모라. 한치생모라고 하는 공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주스님 이 공안은 어떻게 해서 생겼느냐 하면 조주스님께 어떤 스님이 달마 스님이 인도에서 중국으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조사설의 여하시 조사설의입니까 달마 스님이 무엇으로 인도에서 중국으로 오셨습니까? 인도에서 중국으로 오신 근본 뜻이 무엇입니까? 이 말은 불교의 근본 진리가 무엇입니까? 내나 표현은 다르지만 근본은 있어서는 같은 뜻인 것입니다. 조주심이 대답하기를 판치생문이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참선법을 가리켜서 견성성불 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달마 스님 이 오셨다. 이렇게 대답을 할것 같은데 그러한 대답을 하시지 아니하고 판치에 털이 났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판치에 털이 나? 어째서 판치 생모라 했는고 어째서 판자 이빨 에 털이 났다고 했는고 이것이 또한 우리의 의심거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공안이 문헌상에 오른 것만 해도 1700개나 됩니다. 1700이 넘는 것입니다. 문헌에 오르지 않은 것은 수없이 많고 문헌에 오른 것만 해도 1700 이나 되는데 그러면 그 많은 공안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것 이냐. 1번에서는 의리선이라 해가지고 이 공안을 하나씩 스승으로부터 받아가지고 그 하나를 며칠 동안에 걸쳐서 이렇게 따지고 저렇게 따지고 해서 온갖 방법 지식과 이론을 총동을 해가지고 그럴싸그 회답을 얻어가지고 그 스승한테 가서 딱 이릅니다. 이러면 되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공안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1 0 0개 이상의 공안을 통과를 하면 너는 조실이 될 자격이 있다. 너의 제자들에게 참선을 지도할 수 있는 어, 자격이 있다. 자격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 있어서는 중국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정통적인 활꾸참선법에 있어서는 공안을 애당초부터 이론을 사용하지 말도록 지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론을 가지고 따지고 분석하고 종합하고 비교하고 적용하고 이래 해 가지고 어떤 결론을 얻은 것은 설사 그 결론이 부처님의 말씀이나 경전에 있는 말씀과 상통하는 그럴싸한 이론, 결론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그 공안의 바른 답이 아니요. 어, 바른 깨달음이 아닌 것입니다. 깨달음이라 하는 것은 이론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그 이론, 우리가 아무리 책에 있는 이론을 세웠다 해도 깨달음 앞에서는 일종의 분별심에 지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분별심을 가지고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면 가르쳐 줄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못요 10년, 20년을, 허, 세월을, 시간을 낭비하면서 그것을 어, 애쓸 필요가 없이 그 공안에 대한 답을 다 가리켜서 어, 알고게만 하면 되는 것을 뭐하러 그것을 어, 애쓸 를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분별심으로 이르지 못한 것이 바로 깨달음이라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은 차라리 분별심을 놓아버린 뒤에서 오히려 깨달음에 들어갈 분이 있는 것이지 분별심을 치, 치성하게 해가지고서는 깨달음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밖에 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분별심을 가지고 공안을 천착을 하지 를 말아라. 따지고 분, 분석하지 말아라. 분별심을 버리는 것, 분별심을 가지고 하는 것은 이것을 바로 죽을 사자 글귀 구자 사구선 사구 참선이라 하는 것이죠. 분별심을 버리고 일체 이론과 일체 말길과 일체 더듬어 들어가는 그러한 버릇을 버리고서 다알수 없는 생각과 맥힌 생각으로 이뭣 뭐 또는 어째서 판치생물화 했는고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 무엇인고 또는 어떻게 면 병도 깨지 않고 오리도 다치지 않고 그 오리를 병 밖으로 꺼낼 수가 있을까 이렇게 에 다못 그렇게만 타고쳐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활구 참선이라 하는 것입니다. 살활자, 글귀구자, 활구참선, 사구참선의 반대, 활구참선, 활구참선. 이 활구참선을 해야만 깨달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불교의 목적은 깨달음, 불이라 한 말은 인도말로 부다라는 말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깨달음이라 이 말이에요. 깨달음. 깨달은 어른, 불교음은 깨달은 가르침, 깨닫는 가르침. 불도하면 깨닫는 길, 깨닫는 법, 불법, 깨닫는 것이 불교의 목적이야. 무엇을 깨닫느냐? 저 하늘에 별은 몇 개나 되며, 큰 것은 얼마만큼 크냐? 그런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야. 저 사람은 언제 죽었다? 저 사람은 서른 다섯 살이 되어야 국장이 되겠다 그런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야.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놈이 무엇인가? 눈을 통해서 보고 귀를 통해서 들을 줄 알고 욕하면 썩낼 줄도 알고 칭찬하면 흐뭇해 할줄 알고 자기 뜻대로 되면 좋아하고 자기 뜻에 어긋나면 은 근심 걱정하고 썩을 내고 하는 바로 눈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손으로도 잡히지 아니하면서 온갖 것을 보고 온갖 것을 듣고 온갖 일을 하는 그 신기하고도 묘한 대관절 그놈, 근음, 그놈이 무엇이냐. 그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바로 나의 근본을 깨닫는 것이에요. 자기가, 자기 밖에 모든 것을 땅 속으로부터 저하늘나라의 하늘세계까지를 모든 이치를 다 알고, 어. 다 안다 하더라도, 자기의 근원, 자기 자신 참 나를 모른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중생이요 중생이기 때문에 육도윤회를 육도윤회의 생사 속에서 몸부림칠 수밖에는 없는 것이. 자기는 바로 우주의 중심점이요 우주의 근원이요 근원이라고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그 근본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불법이요. 참선이요. 거기에 이르는 길이 활구 참선법이라 하는 것이예요. 수수께끼 하나를 여러분에게 예, 하겠습니다. 예, 눈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는데, 많이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안먹을래야안 안 먹을 수가 없다. 태관이 이것이 무엇이냐? 공기다, 물이다, 별별 소리 험담하는 다 맞지 않는 소리고, 그것은 나이라 하는 것입니다. 나이는 아무리 먹어봤자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이 먹으면 지가 안 죽고 못 배깁니다. 그런데, 그건 다른 것은 안 먹으려면 안 먹을 수가 있는데, 나이는 아무리 안 먹으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떡국을 보지도 않고 되돌아서도 나이는 먹어지는 것입니다. 또 수수께끼 하나를 말하겠습니다. 눈은 희고 배는 둥근 것이 무엇이냐. 눈은 희어? 눈은 희고 그래 사람 눈이 희지 흰창이 희니까 사람 배는 둥그러? 아닌데 사람 눈이 희다고만 할 수가 없고 가운데 꺼멍창이 있어서 그게 안 맞다. 아무리 생각해봤자 도저히 분별심으로 따져갖고는 알게 되지있지 않습니다. 이건 수수께끼는 수수께끼인데 따질수록 점점 틀어져 버린 것입니다. 눈이 희고 배는 둥근 거. 북국에 가면 흰 곰이 있다는데 흰 곰도 아니고 아무리 생각해봤자 그건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안이 아니고 수수께끼기 때문에 내가 이 이것을 설파를 해드리는데 아까 졸심 법문 가운데 학자에게 참선을 하려는 사람에게 이 공안을 설파해주면 이 세상의 제일 큰 왼수가 되는 것입니다. 공안은 자기 힘으로 자기의 힘으로 타파를 해야지 이론을 통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스스로 타파를 해서 확철대우를 해야지 이 공안을 갖다가 요리조리의 힌트를 주어 가지고 알겁게 만든 것은 이것은 바로 사구선이 야 되어서 그것은 그럴싸한 답을 알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깨달을 분을 없게 만들어주는 것이 되는 거입니 우리 참선하는 것은, 무량급을 병을 앓고, 중생이라고 하는 병을 앓고 신음을 하던 사람이, 겨우 이제 그 병을, 병근을 끊고, 일어서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공안을 갖다가 설파를 해주면, 겨우 일어서려고 몸부는침놈을 여지없이 몽둥이로 쳐서 거꾸로 들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아도 힘이 없어가지고 일어슬라 말라 하는데 몽이로 쳐서 거꾸로 틀려버리니 이제는 그 사람은 틀린 것입니다. 일어나기가. 공안을 설파해준 것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내가 설파를 한다고 한 것은 공안이 아니라 수수께끼인데 조금 이상한 수수께끼 눈은 희고 배는 둥근 것이 무엇이냐. 하늘에서 내린 눈은 희고 우리가 먹는 과일, 배는 둥글다이 말이에요. <웃음> 이것을 갖다가 눈과 배를 결부를 한, 한 몸뚱이에다 붙여놓고 그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동물을 아무리 생각해봤자 알 수가 없거든. 하늘에서 내린 눈은 희고 깎아 먹는 배는 둥글다. 이렇게 볼 때는 여지없이 이거 들어맞거든. <웃음> 네. 어. 화두를 그런 식으로, 어. 판치 생모. 판, 판치와 생모를 함께 붙이니까 모르니까 둘러 띄어갖고 그럼 판치가 무엇이냐, 생모가 무엇이냐, 그렇게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것은 그렇게 알아맞힐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판치 생모를 따져서 알아맞춘 것이 아니고, 조주가, 조주 스님이 어째서 판치생물라 했느냐, 그 조주 판치생물라고한그 뜻을 우리는 참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론을 가지고 따져서 아, 알아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못 어째서 판치생물라 했는고, 어째서, 그 어째서에다가 우리 의심을 눈을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째서, 왜? 왜 조주는 판치생물라 했는고? 판치생물가 무엇인고가 아니에요. 어째서 판치생물라 했는고? 조주가 판치생물라고 하는 그 조주의 뜻을 우리는 참고를 해야 하는 거예요. 참고를 한다고는 해서 이론적으로 따져서 이러이러해서 그랬는가, 저래저래해서 그랬는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못 어째서 판치생물라 했는고? 그 에다가 우리 의심은 눈을 박아야 한다고 말. 이것이 바로 활구참선법이야. 활구참선을 하는 요령이야. 만나기 어려운 사람 몸을 만났고, 만나기 어려운 불법을 만났고, 그 불법 가운데에서도 최상승법을 우리는 만나기는 틀림없이 만났는데 그것을 올바르게 지어가야 돼. 공부를. 가져 나가야 되는 것이 아무리 절회를 다니고 용화 선원을 한 번도 법회에 빠지지 않고 다니셨다 하더라도 이 화두를 듣는 데 있어서 올바르게 화두를 들어 나가야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내동 이렇게 공부를 하라고 가르켜 드렸는데 당신 집에 가서는 어. 이, 밤 중에, 낮이나 밤 중에나, 그 노보사님은, 정강스님, 정강심, 그렇게 가끔 그렇게 외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며느님이 들어가서, 어머니, 왜 정강심은 그렇게 돌아가신 정강심을 불러사십니까송당심이 그런데, 이목구로 하지 말고 정강심을 부르라고 했다. 예사님 나도 어머님을 모시고 가서 법문을 들어봤는데 절대로 그러시질 않았는데 왜 그러십니까? 아니다. 니가잘못 들었다. 내가 분명히 들었는데 정강심을 그렇게 부르라고 그러더라. 아, 그런다고 하루는 그 병원으로 잘 보행을 못하시는 시어머님을 모시고 절회를 나오셔서 딱 앉혀 놓고 정말 그정강심을 부르라고 하셨습니까? 아, 나한테 그 그거 이따이 이 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고는 사실을 잘 납득을 해드렸는데 그 뒤로 가서 정말 이 이모코 먹고 열심히 이먹고를 하셔서 돌아가실 때 편안하게 마지막 숨이 딱거닥 끊어질 그때까지도 이 먹고 하면서 딱 숨을 거두셨다 그 말이에요. 그분은 틀림없이 좋은 곳으로 환생을 하셨을 줄 생각을 합니다. 극락세계나 도솔천내오공에 가셨거나 다시 이 사바세계가 인연이 있었으면 인도환생을 하셔서 지금 어느 곳에 태어나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을 것이 틀림이 없고 철이 나서 또 불문으로 와서 용화선으로또 법문을 들으러 오셔서 금생에는 일찍암치 혹 그분이 출가를 하셔서 스님이 될는지도 모르고 또는 청신사나 청신녀가 될줄모릅니다만은 일찌감치 이 정법에 들어와서 확혈대오를 하시게 될 것을 나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은 깨닫는 법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이 불법에는 권법과 실법이 있습니다. 권법이라 하는 것은 방편법이라 합다 방편법, 실법은 실다운 법이요. 불법에 참으로 예, 여실히 그 실다운 게 예, 설하신 법이에요. 이 권법, 방편법은 중생 근기가 아, 미, 미약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실상을 설해 가지고는 이해를 못하고 재미를 붙이지 못하고 물러서버리고 헐약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방편법을 설해서 중생들로 하여금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재미를 붙이고 허겁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 방편법을 설하신 것이 8만4천 가지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편이라 하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필요한 것이고 일정 기간에그 목적을 달성하면 바로 그 방법은, 방편은 버리고 새로운 단계로 어, 옮겨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강을 건너는데 배를 타야 하는데 강을 건너고서는 그 배를 버리고 저쪽 언덕으로 걸어가야지 그 배를 가지고 강을 건는 뒤에도 그 배를 버리지 아니하고 그놈을 짊어지고 끌고 육지로 돌아다닌다면 그 사람은 아무 일도 못할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연불이라든지 주력이라든지 경을 읽는 거라든지 무슨 무슨 십제 제의를 지킨다든지 무슨 방생을 한다든지 어, 보시를 한다든지 오불식 일종을 한다 이런 것이 다이 방편에 지내지 못한 것입니다. 방편은 그렇다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꼭 필요한 것이고 그 방편이 아니고서는 어떠한 진취를 가져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 가운데는 관세음보살이나 아미타불, 지장보살 부르신 분도 있고 엄마의 반 매움이나 또는 무슨 그밖에 주력이나 또는 기도를 하신 분도 있고 그밖에 무슨 좋은 선행을 닦으신 분도 많으실 줄 압니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이 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에, 거기에 집착을 하고 그것이 전분줄 알고 집착을 해서는 아니 되겠다. 집착을 한 사람 마치 배를 짊어지고 돌아다니고 큰 무거운 배를 끌고 다니는 사람과 같아서 에, 그것을 집착을 하지를 말고 한 단계를 넘어섰으면 빨리 이 실법, 정법, 최상승법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활구참선법 이 무엇고 이것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 이 무엇고는 어, 그러면 이 무엇고 한 사람은 선행도 하지를 말고 일종도 하지를 말고 어, 또는 어, 이 무슨 불공도 들이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라 하냐 그게 아닙니다. 상의 없이 집착함이 없이 온갖 선법을 다 닦아야 하는 것입니다.